약간 그냥 이렇게 풀놓은거 얘가 D2니까, 얘가 마이너스 80을 찍었어요. 비가 빨리 는 이유도 없어. 그렇게 했는데, 이거 먼저 얘기를 들면 얘는 B에요. 응? 이렇게 됐는데, 지금 D1이 마이너스 70이고, D2가 마이너스 80이래요. 근데 응. D1은 상상수 잡아요. 여기서 딱 먼저 붙으니까 D1은 더 앞에 앞서 있을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응. 그러면 70이 여기 있을 리는 없고 그럼 여기 있잖아요? 응 여기가 70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A는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이 마이너스 80이래요. 응. 음. 근데 지금 얘는 이게 분국 상태인데 그냥 지금 얘는 지금 그거잖아요. 아, 음. 분국이잖아요 그러면 B가 더 빠른 거알수 있죠? 그렇지, 마이너스 80이 음. 어디 있는지만 보고도 어떻게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. 음, 그렇죠. 그럼 지금 기억 보면은 생물의 전도 속도는 A보다 B가 아, A보다 B가 더 빠르다, 맞죠? 응. 음. 그리고 여기 보면은. a b 죠 한신경의 흥분은 1 1초당 2cm씩 이동한다라고 했는데.